또있노 아들, 아 바로. 나이스나이스이 이즈. 이 이즈. 이즈, 이즈. 이즈, 이즈. 이즈, 이즈. 이이 적의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 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느낌 아니까? 아오거야어 아, 아, 어, 뛰었다, 뛰었다. 뛰었다, 뛰었다. 어, 뛰었다. 자, 아, 검은 왼쪽? 검색이 하나? 트럴 나고가옥주가옥주 검색이 있었다 돌려도 되나? 어. 스나이팡 양념. 충쓰라 충니라 많다. 스나이퍼 아, 반. 아, 나, 나. 어, 리모 아, 찔렀다. 반이 아닌가? 아, 아, 거거 나비도 반. 아, 계단에 나비 아. 반. 나? 아, 나. 두통, 두통, 두통, 두통, 두통. 내가 볼게. 오케이. 나비 피해이다. 누세, 누세, 누세. 누세. 세 누세. 누세. 누세. 누세. 누세. 누세. 누세. 누세. 누 응좋았다 거만하도 거만하도 거만하도 라스트 검 어, 그래. 아, 어, 야, 아, 열심히, 열심히. 이거 중 빼서 무조건 쓰나 검 오거든 나중에 저기 돌격하면 꼭 대동하고 뒤에 온다 검작둘 뭐 세븐깨 뭐 두통 주님. 네. 둘이었어. 하나 더. 패스 하나 더. 오, 어, 나이스. 아, 오케이. 어, 셰프 미안, 미안, 미안. 빙보스. 있는 거 조심해봐. 텔레토비 이었거든나 중지 텔레토비 형이거든아고다 아, 중지 먼저. 아, 미안, 미안. 뭐, 고고고. 좋았을 것 같네, 아, 아, 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올 거야. 네, 여기. 어, 보다. 아못타는데 이거 알고더 검들, 스나이핑이랑 테레도 그릴 아직 안 본다. 둘, 둘, 둘. 컷. 나 빙? 빙나 빙? 아우야! 야! 씨! 테레토비 안다 눈치 안 봐! 왼쪽 빠졌어! 왜는데? 빠졌다! 오케이. 박스 같은데? 눈. 박스! 아, 눈. 네 눈네! 네. 핫달라야! 저배 갈게인데 이거! 아, 이너무많다 테레토비 개야! 라이트! 야이씨!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요! 음, 총무튼. 우와 저기 목표물을번 삼거리 상돌, 앞에 삼거리 앞에 삼거리 앞에 삼거거리 아. 거거 <웃음> 이거 하나 보이 바이다 다른 이거 응, 바이다 응. 금동아에 내가 내가 게포 하라고. 하게 잘못 받고. 레요가 나. 뛰었대요. 달로 뛰었어요. 4달로 잡았다. 잡았 네. 어. 아, 포포포 이거 전방 전방 전방 전방 전방 전방. 나올 때까지. 대망 사이발이 바이다. 중에 KF 오른쪽. 아. 하나 더 있다면 좀. 어아아 무슨 나 눈에 빛 뭐야 아 대박인데 눈총 어, 하나 더 조심 눈 조심 눈 하나 중... 아이고 아이고 자, 어, 그래서 군이 문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그... 아이, 눈에 빛 뭐야 그거 아니다 눈에 빛 <웃음> 뭔가 노래 제목 같다. 눈에 삥뭐야아내 앞에 두명 있었는데 지금 아... 침 삼키고 있었는데 아 고침, 고침 좋지 고침 좋네 텔레트 필이다 검적 필이다 검자 어나비는리아요 박스 더노 박스? 매추 검도 박스 있다 해야된다어 안주고 총 조심. 서 힘이... <목소리> 다 <있다. 목소리> <왔다. 목소리> <오>, 나왔다 다 됐어 오만족다 도마 도마 도세도못 산다 나와이눈마와 이거 하셨형마루있어 <목소리> 아직? 마루다마루다 공격! 맞살이 가즈아! 아군이 승리했습니다 예스 아검으로 와봐 검벅으로? 오케하 아. 그런 콜 너무 좋고. 오왜안뛰로 빨갱이 실리콘. 와1분들1분들1분들엔 하나. 꼬시. 오나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계단을 왼쪽 중 왼쪽 이제 가볼게. 예. 아. 눈돌눈쪽 어. 일본 일본 나 들어오겠다. 일본 가보. 가봤고. 통 하나 눈통 하나 확인. 컷. 중, 계단 계단 중, 계단, 중, 계단 계단. 계단 계 계단 어. 아 계단. 나? 어, 어. 와잘 빤다 이 이하 뭐 천천히 더. o k 다 y o 천 a y We saw it. What is this? I don't know. They are not sick. They are not sick. 나이키 한번만 더 오케이 확인 오케이. 어, 네, 영 세명세명세명세 명. 건 a m e c 다건 e on, come on, c o 게 뛰었다! 뛰었다! 뛰었다! o m b 어 s 어 i o n okay. Theater, theater, theater. l i 안 판다. 어, 어, 어, 어. 나도 좀때렸어폭 정확하네. 누나라. 누나라. 누나라. 가만아. 아, 아 위치 들고 바로 얻걸 뭐 어? 아, 빙 어, 먹었다. 아, 망했다, 망했다. 오른쪽으로. 맞다. 아, 파중중 양만 타 했나? 천천히 <웃음> 자신있게. 자신 온다. 아잇 아군이 패배했였습니다와핀 <웃음> 아, 두개 다 죽네 까비까비 아아 까중밀단 형은 나갔네 엘빈 형은 계속 중밀었을 때중구스나 원래 온대 원래 응. 온다중구스나 응. 있다 누통 톡어중누통못 봐준 쏘리쏘리 폭 응. 하나 아, 혼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아, 혼자. 1번아 m 100m. 100m. 100m. 100m. 100m. 100m. 1다0 m 1 0다 m 100m. 100m. 100m. 1 0 0 울베 울베 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선생. 내가 받아 빈두개깎게 네. 나두안 하고 전진할게 그래. 오케이 하기. 음, 아, 운동... 그냥 고 있거든. 중간 사람 무조건 어디? 폭폭총한다 폭청 원래. 가 내가 한쏘라 멀리. 있지. 어 아니네. 딴데쏜나 있다. 중 있다잖아. 여기인가? 나왔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 아, 아 눈도 하나 눈도 하나 양념눈 나갔다 눈 나갔다 뭐야 이거 눈 둘이 나빠다눈빠 빠뜨리기 눈 빠뜨리기 눈빠눈빠눈빠리눈빠눈빠눈눈빠눈빠눈빠눈빠눈눈눈 다핑다나 아, 맞았다. 지금은 나오겠는데. 내가 어. 빼가 응, 나도 강 좀. 빙두개 있긴 해. 하지 돌려서 깐다. 돌려서 깐다. 왔다. 자, 핑 하나, 빙두 개. 아, 달라고. 어, 아, 개 나갔다. 개 나갔다. 개 나갔다. 눈조심 눈대씩 기 아, 움직이. 하나 더! 둘 어, 더! 뭐..뭐 같은데둘더 벗검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순간 검에서높 세게 봤는데 이거 눈세명밖에 없는데 좀더 붙여줘야 되는데 이거 중나 혼자 작업할게 오케이 나도 검 아이쿠 네 바닷불 먼저 하나 <웃음> 여기있고 하나 불개포 <웃음> 네. 중 전지 조심 하나 팀더깔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줘 누가 하줘어빙고아못 보기다 아바 있는데 네눈적빙 두개 박치바 있다고?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나빙 아직 적은 살아있어 아직 눈뭐 먹어 중은 내준 상태예요송다송다또 있노 바로 바로 바로 빠지 빠지 나이스 아이스. 키친 키친 키친 키친 키친 이스이 도대도대 같이. 검검 검. 눈은 뭐니형 같이 가. 아이고. 아아소 스미와세. 검보. 센 조심. 검보 검보. 검보. 이문으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포효 좋다 포효. 시작업. 이게 다미는거지와 일본에서 너무 편하게 하네. 뛰었다. 살렸다. 게 왔다 왔다. 다뽑나 거의 아래없나눈들 있어 눈떠 눈떠니까 누구야? 누구야? 누 중간다 중하이 음. 미선이 형탄 아무리 괜찮았네 이거 중 길게 바로 아검 길게 바로 잡아도 될거 같은데? 어 가자 나는 건복 가 돌격이다 여기거폭 작업해 줘. 눈 후방이에요, 후방. 중까지 있다폭왜몰 이게 와. 1번 당하주 좋네. 왜에폭퍽턱 와, 이거 녹았다 아, 아. 야. 이, 이, 이 연막팀이 안 보여. <웃음> <웃음> 연막 먼저 까더라 와. 아이고. 형거이어거고왔네 개맛살 다리반. 나도 가는 중 조금만 퍼 가보고 퍼 가. 허물도 슈여피 하나. 눈똥, 눈똥이 란눈다 아, 눈똥. 전진, 아, 아, 녹박. 전진. 더블 킬. 녹박, 녹박 킬. 더블 킬. 좀조 하나? 녹박 다음부 다음 없을 수도 있어. 물통! 케이블 엠티란다 이거 물통! 물통! 물통. 물통. 물통. 물통. 물통. 케이 아, 아! 깎아, 아 소리 아! 나이스! 30킬...위한... 큰 그림? 응. 큰 그림 좋다 좀 안간데 오이 여기다 초하나하나하나 중앙에 내줬음 네, 눈 한번 먹어보래 어나 아, 삥있어 아, 나 삥있어 아, 아, 까줄까? 바, 바, 바, 바. 중 내준다 그냥 바다핀 하나 바다핀 두개 바다핀 두개 까놨음 온다 온다 온다 중뒤치도조심면땡뭘 하자 4달러 개핑 4달러다 저거 이거 뭐야 없다 없다 다시 빠져 미도중쪽하고 <봨> 저기 같이 가자. 저 먹. 뭐, 아, 짜 짜볼게. 이제 제가 뭐. 한번 짜 볼게, 짜볼게. 낚시 조심. 저배 돌아 피해 먹어나 잡고. 간다. 가자 가자 가자. 아, 왔다 왔다 왔다. 와 가나? 검가검가나 오 어, 검봉 하나 있다 검봉! 검저 앞에 앞에 검봉! 검봉! 검 검봉! 검봉! 검봉! 검봉! 검봉! 검봉! 검봉! 검봉! 아이거 어쩌면 안돼야이거검복이야 검봉! 검봉! 네 좋은 생각이에 누구 숨어야지? 바닷빙 치면에 까고 길게빙 갑니다 바닷빙 하 아, 길게빙 하나 중구태 하나? 나중 내줄게요 또 아니 없다 어, 바 바다, 이거, 이거. 이 바다핀 없나? 바다핀 쳐줄게 아거앗거 이거, 앗긴 그러면 하핀. 눈 나왔대요 와, 거이다이려버리네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지 와, 이다 아대충해대해대해대해루나 있다 이거 문1문들1문들1문들들가1 앞에 하나 하고 문 끝에 있다 2문 끝에 2문 끝에 아 오케이! 드디어 오랜만에 수납 30개 성공! 아, 드디어 깼다 와 오랜만에 와, 근데 오랜만에... 미나이총 뭐야. 와. 트레저.